안녕들 하신가 일장 다섯 번째 쑥쑥 어디까지 잡았니 이 사진은 터키의 이스탄불 바닷가에서 고등어 케밥 먹으러 갔다가 <웃음> 이스탄불에 있을 때는 갈매기들이 약간 비둘기처럼 제가 좀 새를 무서워하는데 비둘기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는데 읽을게요. 결혼 없는 신혼여행 여행도 결국 먹고 자는 문제다. 음식 문제는 소문난 맛집, 유명 음식점 등 정보가 넘쳐나니 대략 각이 나온다. 그렇지만 숙소는 취향과 목적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여행 경비를 좌우하는 큰 요소이기도 하다. 숙소에 따라 전체 여행의 분위기와 동선이 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취향이고 뭐고 몸 누일 곳만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간도 있긴 하지만. 난 결혼은 못해봤지만 이래봬도 신혼여행은 다녀온 사람이다. 사람 없는 결혼은 들어봤어도 결혼 없는 신혼여행이라니? 신혼여행 패키지 광고 카피를 쓰기 위해 다녀온 출장이었다. 신혼여행 패키지가 일반 패키지와 다른 점몇 가지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밤 프로그램은 없는 편, 호텔은 최고급, 쇼핑 시간이 진지한 편, 함께 움직이는 일정은 대개 저녁 식사로 마무리하고 신혼부부들은 일찌감치 숙소로 들어간다. 우리 상품은 와이키키 해변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입지로 유명한 S호텔이었다. 출장자였던 나는 그로부터 3 0 0 m 쯤 떨어진 비즈니스 호텔로 퇴근을 하곤 했다. 상점을 구경하고 가벼운 음식을 파는 곳이나 뮤직바 등을 힐끗거린 뒤 호텔에 도착하면 넓고 조용한 방이 어찌나 정막하게 느껴지던지 그 호텔도 좋은 호텔이었는데 일행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이 나를 더 위축되게 했던 것 같다. 여행 전 해당 지역 역사, 출신 작가, 연관있는 옛날 영화를 찾아보는 습관이 있는데 출장 직전에 포럼이란 영화를 본게 문제였다. 포럼은 호텔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에 대한 네개의 이야기가 엮인 옴니버스 영화다. 그중한 편이 커다란 침대 매트 아래서 여자 시체가 나오는 내용이었다. 서양 숙소는 조명이 어두운 편이다. 부분조명과 침침한 방 안에 덩그러이 놓인 침대. 내 숙소가 딱 그랬다. 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건지. 조용하고 쓸데없이 넓기만 한 컴컴한 방이 싫어서 지쳐 잠들기 전까지 하와이 밤거리를 걷다 돌아오곤 했다. 이후 난더 무서운 사건을 겪었고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 여행도 다니지 못했다. 잠자리에서 도둑을 만난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다 난 2013년에 고양이 집사가 되었다 마우와 이카 그들이 있기에 내가 살았고 그들이 지금 내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한다 그러다 보니 여행 중에는 혼자 먹는 싱글룸보다 조용하고 깨끗한 도미토리 룸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진상 투숙객의 경험치 또한 차곡차곡 쌓인다는 점이 이 징글징글한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는 여행 중독의 부작용일 뿐. 사실은 이 하와이 때도 제가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데 사람들이 정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길 잃어버림이었던 이유가 그 상품에 해당하는 신혼여행자들의 숙소로부터 제가 묵었던 숙소는 그냥 일직선으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웃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길을 잃었나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막상점들막 구경하다가 어떤 상점에서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골목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막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제가 다른 길로 나왔다는 거 자체를 몰라서 그때도 길을 잃어버렸죠 제가 가는 곳마다 길을 꼭 이렇게 한 번씩 어이없게 잃어버립니다 네. 이 사진은 중국 윈난성에 갔을 때 호텔이에요. 얘들아, 작작 좀 하자. 여러 이유로 내 여행 일정에 게스트하우스를 포함시키는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비용이 저렴한데다 여행 정보도 얻고 여행 친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은 대부분 기대하는 것이 비슷하다. 이들은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겠다는 자세?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불편은 끼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장착한다. 그래서인지 금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아침 시간에 모든 투숙객이 모인다. 이때 행선지가 같아 동행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지역의 일일 투어 정보를 쉐어할 수도 있다. 여행 중 친구를 사귀었다면 80%는 숙소에서 만난 친구다. 의사소통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딱 나같은 친구들이다. 할 말도 뻔하다. 지도 한 장만 있으면 손가락이 언어를 대신하기도 한다. 아, 지역마다 게스트하우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미리 밝혀둡니다. 아, 사람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겠죠. 네. 게스트하우스 주인장들은 그 지역 여행 전문가나 마찬가지다. 이들은 때때로 여행사가 제공할 수 없는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준다. 물론 다 장사에 필요해서 하는 것일 수도, 나름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따지지는 말기로 하고, 어쨌거나 적어도 호텔보다는 선택의 폭이 넓다. 물어보고 대답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난 주로 이렇게 물어본다. 이 동네 음식점 중 당신 단골집이 어디야? 네, 현지인 맛집을 알고 싶을 때 유용한 질문이고요. 투숙객 중에 뭐 땡땡 투어 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뭐,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투어 이름들이 있어요. 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동행자를 찾기도 하고 또 뜻밖의 정보, 뭐 이럴 때면 어, 거기 갈때뭐 이렇게 해라라는 식의 조언들을 많이 받습니다. 들어올 때 택시비 얼마 줬는데 좀 비쌌던 것 같아? 갈때 도와줄 수 있어? 아, 이거는 그 보통은 그그 그 지역으로 갈때 택시를 만약 탄다면 그 숙소로부터 뭐 택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갈땐 이랬는데 돌아갈 때는 너네가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리고 얼마 줬다라는 걸꼭 말씀을 하셔야 혹시라도 오히려 바가지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땡땡땡 보러 가려는데 언제 가는 게 좋아? 아침? 저녁? 가려고 하는 여행지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이런 거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자기 동선에 맞춰서 행선지를 정하는데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여행지는 사실 그 여행지에 가는 곳의 시간대가 사실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자연물이 어떤 중심이 되는 여행지는 날씨와 햇빛이 굉장히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저 굉장히 많은 여행자가 몰리는 곳이라면 또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덜 몰리는 시간대? 그런 것도 중요하죠. 땡땡땡은 어떻게 갈수 있어? 거기 가면 뭐 먹는 게 좋아? 물론 가이드북과 앱이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이상의 대박 정보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 주인과 친해지고 나면 생각지 못한 여러 서비스가 따라오기도 한다. 의외로 나도 다 알아보고 왔거든 안 속아 하는 태도의 여행자를 많이 본다. 우린 어차피 그곳에 대해 미숙하다. 잘 모르지만 알고 싶고 너희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는 태도와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예쁨 받는 게스트가 될수 있다 안타깝게도 게스트하우스 진상 손님이 한국인이었던 경우가 있다 아마도 같은 나라 사람이기에 말소리가 더잘 들리고 비언어적인 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난스럽게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후쿠오카 도미토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일본의 게스트하우스는 다른 지역 게스트하우스에 비해 조용하고 깨끗한 편이다. 어렸을 때부터 언론이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들어온 탓인지 일본인은 깔끔하다라는 일반적인 그들의 장점이 숙소에도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인식인지 선입견인지 모를 이유로 일본 여행을 할 때는 별 걱정 없이 게스트하우스를 고르곤 했다. 후쿠오카 도미토리도 체크인 할 때는 참 좋았다.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오니 숙소 커뮤니티룸은 낮에 보았을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보통 커뮤니티룸에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이렇게 시끄러운 게스트하우스라니. 동그랗게 모여 앉아있던 이들은 선박의 특가 이벤트 기회를 잡아 이곳에 온 한국인 여행자들로 오랜 친구인 듯 술잔을 기울이며 수다 선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들이 맥주 한 캔을 사들고 들어온 날을 자신들의 자리에 초대했다. 적어도 초등학교 동창생들처럼 보이는 이들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각기 자유롭게 떠들고 마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동창도 친구도 아닌 처음 만난 사이였다. 서먹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들은 시끄러운 선술집에서나 들을 법한 엄청 높은 데시벨의 동향말씨를 시전 중이었다. 언제 왔냐, 어디서 왔냐, 혼자 왔냐, 언제 가냐 같은 찌극히 의례적인 대화가 오갔다. 대부분 다음날 배로 돌아가는 짧은 여행자들이었다. 맥주 한캔 주량을 채운 나는 배터리 충전이 급해 방으로 들어왔다. 도미토리룸 안에는 외국인들이 각자 침대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흠, 외국인들은 커뮤니티룸을 안 좋아하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며 강렬했던 커뮤니티룸의 첫날밤을 마감했다. 다음날 이후인 취재를 마친 뒤 전날처럼 맥주 한 캔을 사들고 커뮤니티룸에 도착했다. 조용한 커뮤니티룸. 원래 내가 알던 일본 게스트하우스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사람 모이는 곳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던 어제의 침대 지킴이들이 커뮤니티룸에 나와 있었다. 그들은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도 데워 먹고 다음날 돌아간다는 여행자는 이곳에서 알게 된 잔류 여행자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여행지에 먼저 다녀온 이들은 가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유용한 참고 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들은 조용조용 화기애애했다. 하 이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어제 그들은 시끄러운 한국 여행자들을 피해 방안에 있었던 거다. 그래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니까 라고 어제의 동족을 감싸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저기 다음에 올 때는 제발 에티켓 좀 지켜줄래요? 남아있는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언젠가 미얀마에서 숙소를 정하려고 장기 여행 중인 이에게 숙소 평판을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여긴 어때? 저긴 어때? 식의 질문과 답이었다. 땡땡은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거긴 지금 정말 안 좋아. 라며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거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묻고 있어. 엄청 시끄러워. 걔네 엄청 몰려다니잖아. 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기억이 소환되었다. 네팔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여행자는 한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술을 엄청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던 그 친구는 우리보다 먼저 포카라에 다녀왔기에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었다. 함께 있는 이들은 친구들이냐고 물었더니 아니 여기서 만났어 하던 기억. 여행지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고 엄청 떠든다? 이거 너무 비슷하잖아. 그래서? 뒷말은 생략한다. 시끄러움, 무리지음이라는 폭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주지 않길 바랄 뿐. 한편 호텔이나 리조트는 편안하고 개인적이고 때에 따라 꼭 머물고 싶어지는 숙소이다. 이런 숙소를 이용하게 되면 여행 경비가 훌쩍 올라간다. 그렇지 그만큼의 비용을 썼으니 누리고 즐김이 마땅하다. 좋은 호텔 예약해놓고는 새벽까지 타국의 길거리를 헤매다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와 샤워할 시간도 없이 아침 일찍 체크아웃하는 거좀 아깝지 않나? 호텔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짐을 충분히 즐기기에 좋다. 호텔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전쟁같은 일정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체크아웃 전까지는 호캉스 모드이다. 티닝하고 싶어지는 한가한 풀이 있는지 저녁 식사와 함께 볼만한 것도 있는지 아침에 조깅할 만한 산책로가 있는지 마사지 서비스가 있는지 창가 전망이 아름다운지 등등 내 상황, 내 취향에 따라 골라가면 될 일이다. 호텔에서는 세상 겸손하다가 게스트하우스나 도미토리 가서 고매함을 자랑하는 투숙객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 모순이다. 여행 경비를 아끼고 조금 자유로운 대신 불편함을 감수할 생각이라면 깔끔하고 저렴한 숙소로 가고 일상 탈출과 휴식이 목적이라면 호텔 서비스를 양껏 받으며 호사스럽게 즐기면 된다. 어차피 선택과 이에 따른 비용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니 호텔 싸게 이용하는 법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싼 데는 다싼 이유가 있으니. 여기가 그때 그호쿠오카의 게스트하우스의 커뮤니티 룸이었어요. 물 위에 하룻밤. 일정을 짤때 좋은 숙소를 후반부로 배치하는 것은 괜찮은 요령이다. 내 경우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가구가 꽤 비장하다. 체력도 좋은 상태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기대가 한가득이니 긍정적인 마인드는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숙소의 안락함과 불편함의 정도는 별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가면 달라진다. 점차 여행지에 익숙해지고 문화 충격과 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로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인다. 몸도 슬슬 지쳐가고 내방 침대가 문득 그립기도 하다. 고양이가 몹시 보고 싶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때 쾌적하고 편안한 호텔에 가면 그동안의 피곤이 보상받는 느낌이다. 특히 가족여행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는 말이 딱이 경우다. 오페라의 피날레를 생각하면 된다. 공연 내내 졸다가도 마지막에 웅장한 3단 고음의 합창소리가 들리면 펄떡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 이를테면 그런거다. 회사 다니면서 여행 떠나는 사람들은 살림이 뻔하다. 팍팍하다. 그럼에도 여행에서 한 번쯤 사치를 누리고 싶다면 이 방법을 권한다. 미얀마 가족여행에서도 이 방법은 제대로 먹혔다. 마지막 날 인내 수상호텔에 체크인했을 때 부모님이 보인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뿌듯하면 기획자의 목.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도 기억에 남는다. 이 크루즈는 아스완에서 출발하여 룩소르까지 나일강을 따라 올라가는데 이집트 여행자에게 인기가 많다. 2-3일 밤 정도를 배에서 머물렀는데 실제 움직이는 거리는 그리 길지 않았다. 배는 보통 낮에 정박하고 저녁에 천천히 수로를 따라 올라간다. 승객들은 배가 서 있는 동안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기도 하고 배 위에서 태닝을 하기도 한다. 바다를 향하는 크루즈와 비교하자면 지루함이 덜하다.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날 식당의 커튼이 일제히 젖혀지며 창문 밖으로 조명을 밝힌 코온보 신전이 보였다. 와 정말 나일강에 왔구나 하는 감회가 피부에 와닿는 순간이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일강 크루즈의 앞권은 석양이다. 오후 늦게 크루즈 데크에서는 티타임이 열리고 사람들은 차한 장과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테이블 위에 삼삼오오 모여 앉는다. 이제 나일강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한다. 조용한 바람과 붉게 물들어오는 나일강을 나일강 위에서 바라보는 눈치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뛴다. 체력이 자신이 있다면 펠루카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좋다. 바람과 돈만 이용해 움직이는 펠루카에는 침실이나 화장실이 없다. 이게 원래 모습의 펠루카이다. 혹시 침실과 화장실이 딸린 펠루카를 탔다면 그거는 개량화된 펠루카이다.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체험코스가 알려져 있지만 유럽 친구들은 이베에서 몇날 며칠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걸본 적이 있다. 물론 다량의 알코올이 그들을 돕는다. 여기는 미얀마 수상호텔인데요. 어, 뭐 고급감 쪽보다는 약간 낭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서 이곳에서 부모님들과 하룻밤을 잤는데요 네, 그 낭만 포인트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수상호텔에서 인내호수에서 지는 그 해를 보는 게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또 동이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조금 더 모던화된 것들도 있어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좀 빈티지한 부분들을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크루즈에서 봤던 나일강 석양 인데 어, 참 느낌이 특별했어요 저녁 마다 이 석양을 보는 맛으로 네, 나일강 크루즈 를 탔습니다 자, 이번에는 낭만 복불복 철떡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철도의 낭만은 역사가 깊다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를 작곡한 드보르작은 대표적인 철도 덕후로 강의 중에 열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는 전설이 있다. 침대 기차는 추리물의 배경이 되는가 하면 낭만적인 여행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내가 침대 기차를 타게 된건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였지만 당시 상해에 살고 있는 몽이언니와 함께 황산에 가기로 했는데 버스 일정이 맞지 않아 시간도 더 걸리고 가격도 비싼 침대기차를 이용하게 되었다. 3층 침대가 2개, 총 6개의 침대가 한 칸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 일행을 잘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부녀자들이 모인 조용한 객차를 배정받았다. 그때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알아서 그렇게 배차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 6개 침대 중 우리 자리는 나란히 1층이었고 2층에 한 분의 아주머니가 계신 것이 다였다. 저녁 어스름에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 14시간의 여행.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잘 준비를 마친 뒤 우리는 수다 산매경에 돌입했다. 2층 아주머니는 침대로 올라가지 않고 창가에 앉았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50대 초반쯤의 자그마한 체구와 갸름한 얼굴이 조용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우리는 저렇게 고운 아주머니와 룸메이트라니 하면서 그분은 알아듣지 못할 한국말 대화로 우리의 운 좋음을 축하했다. 창가 쪽으로 가 사진을 찍는 척하며 슬쩍 그 아주머니를 한 프레임에 담아넣기도 했다. 이제 잠자리에 들려는지 아주머니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신발을 벗는 순간 아, 우린 숨을 멈춰야만 했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 호흡 조절이 필요했다. 후각이 마비되기까지 어찌나 오랜 시간이 걸리던지 밤이 었다 침대마다 무심히 올려져 있던 담요는 심하게 꾀질재해 처음부터 발치로 밀어놓았고 초경량 패딩과 바람막이 점퍼를 꺼내 입고 수면 양말까지 신었다 어느덧 기차의 흔들림에 익숙해지자 리듬에 맞춰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달리는 기차 안은 밤이 깊을수록 너무나 추웠다 잠들면 얼어 죽을 것만 같은 뼛속까지 쏙쏙 들어오는 추위. 나도 모르게 300년은 안 빨았을 것 같은 꼬질한 담요를 목까지 덮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그 담요가 없었으면 이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다음날 아침 물티슈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황산에 올랐다. 희한하다. 집에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여행지에서는 잘도 잔다. 중요한 건 옷에 TPO가 있듯이 숙소마다 취해야 할 자세가 따로 있다는 사실. 호텔이든 게스트하우스든 배든 기차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즐길 수만 있다면 어디서나 행복할 것이다. 이곳과 저곳을 비교하거나 지금 이곳에서 과거의 어떤 곳을 추억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지금이 최상이고 이곳에서 재미있는 게 반드시 있다. 다만 내가 행복한 만큼 다른 여행자들도 그러길 바랄 뿐. 네, 이게 황산가는그 침대 기차에서 찍은 사시, 사진이고요. 그냥 봐도 굉장히 좁아 보이죠. 이땐 날씬했네요, 제가. <웃음>